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PPT,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위쪽입니다 배치는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해뒀고요 이 아래쪽에는 좀 특별하게 뭐가 있냐면 바로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그런 목차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죠 위쪽에 검정색 바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결국에는 아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목차가 들어가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제일 많이 고려해야 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템플릿의 기본적인 틀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삽입 그리고 도형을 누르시면 여기에 사각형 도형을 선택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셔서 자, 이렇게 위쪽으로 크게 하나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어, 지금 현재 비율이 16대9 비율인데 뭐 똑같은 비율로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상하단으로 한 4cm 정도 영역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도형 서식 여기 보면 상하단 보이시죠 4cm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색상을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색상은 뭐 여러가지 색상들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여기 진한 파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왼쪽 상단에 제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제목을 왼쪽 상단에 입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시선이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에 제목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내용을 파악하기가 훨씬 쉽겠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더 빨리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할 건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때 삽입 텍스트 상자 여기 도형 쪽에다 콕 찍게 되면 이 도형 안에 텍스트 가 입력이 돼요 그러면 왼쪽 상단에 입력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트 상자 도형 안쪽에 이렇게 그리면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리면서 하는 것도 괜찮긴 해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텍스트를 입력하시다 보면 이렇게 내가 정해진 그틀 안에서만 텍스트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삽입 텍스트 상자 여기서 콕 찌르면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입력할 때마다 텍스트 상자가 커지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따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위치를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의 색상은 흰색으로 그리고 글꼴은 저는 에스코어 드림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이렇게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목차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목차를 입력하시려면 아래쪽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컷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확대를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의 중앙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왼쪽 상단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주시고 키보드 왼쪽 하단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마우스 휠을 위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내가 선택한 개체 쪽으로 확대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셔서 여기 아래쪽에 내용을 입력할게요 자 내용을 입력할 건데 자이 텍스트 상자 그대로 컨트롤키 누르신 채 복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01뭐 내용 입력 그냥 내용 입력이라고 적을게요 짧게 그리고 글꼴 크기를 위쪽에 있는 것보단 좀더 작게 바꿔서 아래쪽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도 너무 굵지 않고 좀더 얇은 글꼴로 해볼건데요. 에스코어 드림체 중에서도 좀 얇은 글꼴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내용 입력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자 이렇게 짧은 내용이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짧은 내용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내용이 좀긴 내용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목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긴 내용이었다 하면 사실 여기 상단에 제목을 몇개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상단에 제목을 입력하고 그리고 목차를 입력해 주시려면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양이 많지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표현해 줄수 있는 내용의 제안서나 보고서 같은 내용이 들어가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긴 내용을 집어넣고 싶다면 이렇게 상단에 목차를 집어넣는 거는 전좀 비추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제가 도형 하나를 삽입해 볼게요 삽입 도형 들어가셔서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해 주신 뒤에 아래쪽에 텍스트의 길이만큼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색상 좀 어두운 진한 빨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훨씬 눈에 띄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죠그 자, 이렇게 만들어주신 뒤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텍스트의 양으로 봤을 때 해봤자 한 4개 정도? 한 4, 5개 정도밖에 입력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톡 놔주십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자, 키보드 상단에는 F4 버튼을 누르셔서 재실행 해주시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복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만약에 F4키를 눌렀는데 안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노트북 사용자분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분들은 키보드 왼쪽 하단에 있는 펑션키를 누르셔가지고 F4를 활성화를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내용을 일단 싹다 바꿔 둘게요 이제 여기에 아래쪽에다가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템플릿부터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미리 복사를 해둡니다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같은 슬라이드를 미리 많이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여기는 두 번째고 그리고 뭐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는 바로 소 제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소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진짜 중요한 대 제목이라고 하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목을 입력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여기 아래쪽에 빨간색만 있어야 되니까 아래쪽니다 삭제 두 번째는 이렇게 삭제 세 번째 이렇게 해주시고 네 번째 이렇게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순서대로 삭제를 해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아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템플릿을 만들 때이 상단 부분에 목차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이제 여기 아래쪽에 내용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테마를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몇 가지 디자인 스킬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있는 색상을 바꿔줘도 테마 색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이 색깔을 좀더 밝은 색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색상을 선택할 때 약간 좀 파스텔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스텔톤 이런, 색. 이런 색을 이런 바꿔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것만으로도 뭔가 색상이 확실하게 좀 밝은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상자조차도 좀 다르게 이런 색깔로 만들어주면 또 확실하게 좀 튀는 듯한 느낌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은 뭔가 좀 허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무늬 같은 것들을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무늬를 좀 넣어 볼 거냐면 저는 그냥 일단 간단하게 도형을 하나 넣어 볼게요 타원을 이렇게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굳이 왜 넣느냐 라고 하신다면 일단 보세요. 자 도형서식 선없음 색상 흰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투명도를 한 90%까지 한 아, 80% 해줄게요. 이렇게 보일랑 말랑하게 그쵸? 그리고 여기에 몇 개의 원 도형을 또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삽입하느냐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키 누르신 채 복사하셔서 이렇게 크기를 Shift 키 누르신 채 이렇게 좀더 작게 겹치듯이 그리고 Ctrl 키 누르신데 또 복사하셔서 좀더 작게 이렇게 뭔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카메라에 비치는 빛 같은 느낌이죠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줬더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만 들어가도 뭔가 또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나이 도형의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은 이 모든 도형을 다 선택해 주셔가지고 상단 메뉴 도형 서식 왼쪽에 있는 도형 편집을 눌러주시고 도형 모양 변경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이 육각형 도형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육각형 도형으로 또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투명도를 한60 정도로 바꿔주셔도 뭔가 또 느낌이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는 원형이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색상이 뭐좀더또 육각형 모양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목차가 들어간 템플릿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디자인을 만드실 때 주의해야 될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목차의 내용이 길어서는 안 된다 즉 짧은 문장 또는 짧은 단어에만 이렇게 해주셔야지 만약에 긴 형태의 목차다 라고 하시면 하시면 안됩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 이었구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